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네 안녕하세요 하비채널입니다 오늘은 쿠키런킹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쿠키런킹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쿠폰을 공개할게요 이 쿠폰 번호거든요 이거를 조금 일시정지시키신 다음에 다 보시고 등록을 하셔가지고 크리스탈을 보통 300개에서 500개씩 주는 것 같아요 다 받아가시면 되고 이게 현재 2월 16일 기준이고요. 그리고 만료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잘 걸러내시고, 요거 싹 받아가시면은 그래도 한 뽑기 한 2, 3회 정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자, 번호를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면서. 네. 자, 쿠폰 번호입니다. 쿠폰 번호. 그래서 요거 잘 등록하시면 되시고, 혹시라도 이제 쿠폰을 등록하는 방법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쿠폰을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는지 까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쿠폰 번호 잘 기억하시고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하나씩 직접 다 등록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쿠키런킹덤 이렇게 들어가시면 자 여기 보시면요 뭐 이렇게 쭉 있죠 쭉 있고요 자 여기에 우측 상단에 메뉴 버튼이 있어요 요 메뉴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쿠폰을 클릭하시면 요렇게 뜹니다 요게 이제 창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요 데브 플레이 계정은 우리가 직접 다운 받은 이메일 주소 있죠 네 직접 다운 받으신 이메일 주소로 여기에 기입해 주시고 자 쿠폰 번호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네, 요 쿠폰 번호를 하나씩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상품 받기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이 되는 쿠폰이면 은 네 이제 보냈다고 떠요 네 보냈다고 뜨는데 이렇게 해서 보내 드는게 확인이 되면 확인이 되면 쿠키런 킹덤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여기 랜드마크에요 여기서 왕국에서 여기 우편함 누르시고 모두받기 누르면 쿠폰으로 인한 보상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거를 저거 일일이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다이아를 보상을 수령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요건 이제 제 여기가 왕국인데 제가 요즘 최근에 신경써서 꾸몄어요 여기 보면은 랜드마크를 좀 많이 지었어요 이 랜드마크보다 주는 보상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거든요 하루에 영혼식을 막 하나 영혼석을 막 하나씩 주고 방어력도 올라가고 체력도 올라가고 좋은게 많아요 지금 사실 웬만하게, 웬만한 뽑을만한 쿠키들은 다 뽑아놓은 상태라서 지금 랜드마크 쪽에 조금 하고 있는데 이뭐 요렇게 하시는 것도 조금 더 강한 덱을 만드는 데는 좋으실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뒤로 제가 뱀파이어 뽑은 거랑 구미오 뽑기한 거 이제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뽑기 얻은 거 아이씨 젠장아이오백됐다백됐다 자, 여러분들 백 됐습니다 여러분들. 야 마일리지 하면서 다크 초콜을 삽니다. 최고의 덱으로 싸워주지. 다크 초콜 나왔다. 이제 내가 이제 진짜 지대로 1티어덱 나왔다 이제. 아, 좋았어. 자동선택 맥스 아. 아, 레벨 돌려야 되는데 어? 자, 복주머니 뽑기 일단 들어갑니다 아구미마 o 기한한줘줘확 확정으로 오오이 이거? 우 o 야구야 o n 야이 k é 야, 군용, 야, 야, 군용. <웃음> 야 이거 뭐야? 우와, 어, 네, 목사님, 네, <웃음> 목사님, 안녕하세요. 내일 하의 채널 2주년입니다. 얘들아, 형네 교회 목사님, 진짜, 형이 제일 지금 멘토로 삼고 있는 분이다. 너희한테 저번에 편의점 쿠폰도 주시고, 그리고 형은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감명과 감동을 받았지. 형 인생의 가장 큰 지표를 제시해주시는 분이란다. 얘들아, 요즘 그래서 사실은, 조회를 가면 형은 굉장히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본다 아니요아니요 목사님 쏘지마세요 제가 제가 쏠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쏠거예요하 <웃음> 목사님 쏘지마세요 쏘지마세요 쏘지마세요 네. 쌤제 룸가서 구경해보세요 지인아 니룸 지인아 니 룸이 아주 디자인 영망이 와줘 어? 우와 우와 이거 어떡하지? 받았던 보상을 초기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보상을 받으시겠습니까? 이거 초기화할 수 있네 와야 구미호 뽑았어 구미호 이거 어떡해? 형 구미호 뽑았어 요즘 조금 금손인가? 와 구미호가 두번 뽑았다고? 야 이거 구미호가 나오네 갑자기 그냥 구미호가 나오네 야, 얘들아 구미호가 쿠키 구경시켜줄게 너네들 허접이니까 없을거 아니야 형 보여줄게 자 돌격의 전방이네 야, 이게 그냥 나오냐나안나올줄 알았는데. 나나나나자 야, 야, 여러분 나티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목소리> 한시간 반 동안 저걸 꾸몄대 정말 대단하네 이걸로 끝이다 최강의 해물이다! 도망쳐보시죠 이장의 평화를 최선을 그 위해 달려라 일티어덱 성류가 일티어덱으로 최근에 올라갔어요 이걸로 끝이다 난최의 해물이다! 도망쳐보시죠 청류가 최근에 1티어 덱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 이제 허브랑 견줄만 해요. 합이형은 풀이 너무 많아요. 평화를... 이 그래서 재해버리죠도 <웃음> <웃음> 아, 다크 초코가 지금 저게 부족해 돌격형 파우더가 하나 부족해가지고 스킬을 올려야 되는데, 스키를 30까지 올려야 얘도 조금 인이 쉽게 잡을 텐데요. 아. 보시죠. 이걸로 그 위해. 좋아 깔끔,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에 봐요.